1월 1일 첫날보다 더 쪘다. 지금부터는 다시 바나나만 먹는다. 28kg 될 때까지. 이젠 좀잘 올라간다. 보아봐라. 어, 잘하네. 너무 심심하나? 아이, 오랜만에 올라가 보자. 올라. 올라. 올라.